턱걸이 한번 해보실게요. 할게요. 네. 오, 그렇죠. 네. 네.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오케이. 두 개만 더. 오케이. 하나만 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내려오시면 네,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딱딱 소리가 나죠. 혹시 네. 소리가 어디서 나셨나요? 여기서 빡 소리 난거같고요 네. 여기서 딱 소리 난거 같아요. 그렇죠. 어깨가 소리가 나잖아요. 네. 혹시 턱걸이를 이대로 쭉 진행하시면은 나중에 어깨에 못 쓰실 가능성이 높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깨가 이제제 예상하던 대로의 모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턱걸이를 하시냐면 지금 스스로의 모습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갔을 때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음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실제로 등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턱걸이를 가슴과 어깨 이두로 하고 계신 거죠 아 그래서 어깨가 더 말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 힘이 많이 쓰였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여기가 세니까. 그래서 턱걸이 자세를 바꾸시면은 아마 어깨가 엄청 펴지실 거예요. 아. 자세를 한번 바꿔볼 텐데 턱걸이보다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거는 레플턴. 랩풀턴. 레플턴이요? 네. 턱걸이랑 솔직히 구조가 똑같잖아요. 네. 턱걸이는 내가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네. 내가. 이렇게 당겨 오는 거고 조금 더 쉬워요. 내 몸이 고정된 채로 당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레프 다운에 제가 자세를 잡아 드릴 테니까 요거를 조금만 연습해 보셔도 체형이 많이 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턱걸이를 지금 하는 장면을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실 수 있을까요? 턱걸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렇 네. 한번 해 보세요. 자, 지금 상상 속에 지금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실 때는 이렇게 되셨거든요. 아 그런거 같아요 네 여기가 올라와서 이어깨 뼈가 씹혀가지고 견봉이 씹혀가지고 이게 뚝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깨를 여기 어깨를 고정시켜 줄수 있는 근육을 먼저 한번 네. 자극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부승모근 운동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맥그립이라고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 그립을 쓰시는게 좋아요 어. 헬스장에는다 이렇게 이런 그립이 많을거예요 이거 많이 보셨죠? 네. 네. 이 그립이 있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칼을 절대 구부리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늘어뜨렸다가 눌러주기. 늘어뜨렸다가 눌러주기. 이거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실게요. 자, 네. 단단히 고정하시고, 늘어뜨렸다가 내려볼게요. 그치. 자, 배는 잡으시고, 그대로. 그치. 여기 들어가시죠? 네. 가구 승목은 그렇지? 어 팔로 떼기만안 돼요. 늘어뜨렸다가 눌러주기. 그렇지 여기 딱 들어가네요. 오케이 하나 다섯 개만 더. 둘 그렇지 뺐다가 그대로 셋 그렇지 배 뒤집지 말고 쭉넷 네, 그렇지 하나만 더 오케이 됐습니다. 턱걸이가 네. 아까 눌렀던 음. 상태 있죠. 네. 그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 놓은 음. 상태에서 이 목과 어깨가 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아까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깨가 약간 좁아보이는 거예요. 와. 턱걸이 자세만 아까 이 자세 그대로 네. 하시면은 훨씬 더 어깨가 넓어 보이실 거예요. 네. 70kg 정도 나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한 65kg 정도로 하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조금 무거울 거요 눌러 볼게요. 시작. 그럼. 어. 네, 단동 없이, 지그시. 둘그렇 그대로 셋 오케이 그대로 눌러주기 넷그렇팔 구부리지 마시고 자, 다섯 오 좋아요 세개삼배 잡으시고 이배 잡아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좋습니다 한번 거울 보실게요 보시면은 어깨가 아까 이렇게 떠 계셨던 게 네. 약간 내려가는 느낌. 오, 네. 이것만 해도 훨씬 더 이게 몸이 좋아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모든 상체 운동 전에 이걸 해주세요. 오. 벤치 프레스도 아마 지금 로차님 몸에서는 이렇게 떠서 했을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낮춰준 채로 운동을 하면은 훨씬 몸이 예쁘게 나와요. 오, 네. 이게 그러면은 애프 다운으로. 음. 아까 턱걸이처럼 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 일단은 아까처럼 한번 내려보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턱걸이처럼 한번 내려볼게요. 그대로 팔꿈치로 당기지 마시고 밑으로 팔꿈치를 찍어준다고 생각보세요 찍어줍니다. 그렇지. 이 상태에서 배는 좀만 잡아주시고. 그럼 혹시 여기 좀 들어가실까요? 네. 광배근 여기 들어가죠. 네. 그 상태에서 이거를 고정한 채로 팔만 뻗어 보세요 그럼 여기가 쭉 늘어나는 느낌 드세요?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좌. 어깨 힘쓰면 안 돼요 네. 그 상태에서 눌러주기 찍어주기 그렇지! 운동심은 좋으시네요 그대로 찍어주기 그렇지! 좋아요 그대로 코 계속 잡아주고 네. 그렇지! 그렇지! 자 뽑아주고 그대로 자 그치 찍어주기 그치 딱 다섯 개만 힘쓰지 마시고 찍으세요 오 찍어주시기 4 팔꿈치를 밑으로 찍어요 3 그치 그대로 2 그대로 예자 한번 늘려볼게요 쫙 잡으세요 대기 여기 느껴지세요? 네. 네, 그 상태에서 쭉 한번 나볼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네. 방금 할 때, 여기에 뭔가 힘이 막 들어갔거든요? 그쪽에 이제 힘이 들어가시는 게, 네. 놓을 때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슴과 등이 반대 관계에 있어요. 오. 놓을 때 오. 등이 이완되잖아요. 네. 그럼 가슴이 수축이 돼야 돼요. 오. 이거를 여기용하시면은, 가슴 운동할 때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대개 운동을 제대로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힘이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되면은 아마 가슴 운동할 때 운동의 레벨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등을 제대로 약간 이완하는 거 혹시 느끼셨어요? 네. 약간 이게 쫙들어나는 네, 느낌. 느낌. 네, 그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네. 어. 네. 그러면은 이제 등의 이광배근에 수축과 이완이 다 자유자재로 되잖아요. 네. 그럼 등이 금방 바 있다. 네 보통은 근데 턱걸이 할 때도 여기에 딱 들어가는 느낌은 받아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제 턱걸이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양상의 자극이 와요. 오. 네. 턱걸이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네. 이급도얘이긴 음. 해요. 제가 살짝 도전을 해드릴게요. 네. 네. 이때 팔꿈치를 약간 네. 이렇게 돌려주시고 네. 아까 여기 조인 거 있죠? 네. 한번 조여보세요. 레비안스. 어깨를 늘어뜨려보세요. 다시 내려 보세요 그렇지 이 느낌 음. 어, 다리는 딱 꼬아서 한번 네. 그래서 한번 잡아주시고 그렇지 이 느낌 이 느낌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요가슴 피시고 가슴 피시고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요 그렇지 <웃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어. <웃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요 느낌으로 이제 턱걸이가 되시면 은 네.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 전에 이제 레플 다운으로 그 실력을 완전히 이 감을 익히신 다음에 턱걸이를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랩플 다운을 몇 무게 무게를 몇 킬로 씩을 해야 돼요? 무게 지금 35를 했을 때 힘이 좋으셔서 그런지 네. 이게 여유가 있으신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여기 힘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 운동하셔야 되는 건 여기 힘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무게를 줄이셔야 될것 같아요. 과감하게 아, 줄여가지고. 등 운동할 때 진짜 중요한 팁이 있는데 이거를 당기시면 안 돼요. 네. 보통은 다 당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기시는 게 아니라 팔꿈치로 이렇게 밑으로 밀어야 돼요. 아, 민다. 민다고 생각하시면 은 여기 힘이 안 들어가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어, 턱걸이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턱걸이도 내가 당겨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밀어야 돼요. 그러네 네 그러면 광배근에만 전달해요 아 어, 진짜 그래요? 네 이게 초보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진짜 운동이 잘 돼요 음네 그렇죠 네. 누른다 이게 랩풀 풀다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밑으로 누른다 아 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요거만 신경 쓰셔도 진짜 잘될 텐데 지금 이 운동하실 때 중요하신 점이 절대 힘을 쓰시면 지금 오로지 땡기는 생각에 땡기려고 하지 마시고 눌러준다 놓으실 때 가슴을 펴고 있는다 음. 펴고 있으면 은 이게 광배근이 이렇게 잡히면서 가슴이 약간 수축되면서 여기가 네. 늘어나거든요 그것만 잘하셔도 이게 랩풀다운해서 턱걸이까지 가실 수 있어요 지금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이게 혼자 할 때는 확실히 네. 우리가 깨러을거걸요 그렇죠 중량을 처음에 몇개 하고 몇 세트 하고 그 다음 무게를 몇 킬로 해야 되는지 그다몇 세트 하고 음. 몇 회를 하고 그냥 총몇 세트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2 5로 했을 때 약간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면 자세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힘을 좀 빼고 여기만 넣어도 근육이 더 발달하거든요. 왜냐면 여긴 사실 네. 이 때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약하게 하더라도 여기를 스포트라이트를 주면은 여기는 조금씩 약해지면서 여기에 강해지면은 어깨가 펴지면서 훨씬 넓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과감하게 20으로 줄이셔 가지고 네. 20개씩 해서 한 10세트 정도. 10세트요. 네. 어, 요거 한 놈만 5세트만 가면 되지 않거예요 네, 10세트 정도 헬스장 가면은 기구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막 보면은 다양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근지후력이 쌓이고 숙달이 됐을 때 다양한 자극을 주는 거고요 처음에는 딱한 놈만 제대로 파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 지금은 연습 단계인 거예요 근데 연습 단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발달할 거예요 네. 훨씬 예뻐질 거예요 아 어, 알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힘 쓴다는 개념이 들어가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 전에 하시면 좋은 약간 워밍업 그런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해야 되냐면 아까 여기 땡기실 때 네. 살짝 이렇게 된거 느끼셨죠? 네 느꼈습니다 네 그거를 이렇게 잡아놓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힘을 좀 길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슴을 펴는 식의 이 어깨를 뒤로 넘기는 근육을 생각시켜야 되는데 바로 이 근육. 이거를 땡기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땡기시면은 네. 또 허리가 뒤집히거나 네. 아니면 팔 힘을 쓰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가슴을 벌려 주면서 날개뼈만 모아준다. 네. 제한 날개뼈만 잡아보실래요? 날개뼈만 이렇게 모아. 오, 어, 네네. 그 상태에서 배는 잡혀 있어야 돼요. 네, 배는 잡혀. 자,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한 요정도면 좋을 것 같네요 팔을 일단 뻗어보시고 힘드실 수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넓게 하는 게좋것 같아요 요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자코는 눌러주시고 가슴만 벌리시면서 날개뼈를 모아준다 그렇지 여기 들어가시죠 네네그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고 그 상태에서 날개뼈만 모아준다 그렇지 코 눌러주고 네 오케이 그리고 이거 지금 힘 키우시면은 허리 안 뒤집고 가슴 어깨 필수 있어요. 응. 그대로. 자, 그리고 목은 턱은 살짝 뒤로 당겨주시고. 요렇게 그렇지. 날개뼈 모아주기. 제 손가락 끼워보세요. 허리 뒤집지 않고. 그렇지. 다시. 이게 안 쓰던 근육을 쓰면은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지. 네 개만 더 할게요. 좋아요. 오케이. 어깨 이안 쓰면서 살살 이렇게 벌려준다. 그렇지 힘들 거예요. 오케이. 와, 네. 여기 되게 지금 빨개졌어요. 여기 혈류량이 쏠려가지고. 네. 네. 지금 가슴에 막움츠움지거리죠 네. 가슴에 일부러 힘 주신 거 아니에요? 힘안 네. 줬어요. <웃음> 네. <웃음> 아, 네. 네. 네. 요거를 운동전에 매일 하시면 좋고 요거랑 아까 이걸로 어깨 내렸던 거 있죠. 네. 그거를 두개다 병행해 네. 주세요. 그게 방금 이거 하신 운동이 이 가슴을 펴주는 중부 승모근. 네. 그리고 이거 하신 내리는 운동이 하부 승모근. 네.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을 하시면은 뭔가 이게 이렇게 넓어지죠. 네. 목과 어깨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약간 이렇게. 어. 러시아님이 보면은 여기 쇄골 라인도 이렇게 되있죠 네. 눌러주시면은 이게 직각 어깨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여자들의 로망, 직각 어깨. 아, 네. 네, 그게 되실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견인데, 네. 이게, 저는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좀, 수트빨 이잘안 받아요. 네. 근데, 러시님은 좀만 이 하부 승모근 눌러주셔도, 이게 약간 이렇게 중점이 네. 될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그러면 이게 착 라인이 펼쳐지면은, 훨씬 셔츠빨도 더잘 더 받죠. 네. 가슴 운동은 되도록 지금은 조심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딥스 많이 하시는게 티가 나는게 네. 확실히 이게 아래가슴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슴운동 하시면 오히려 몸이 많이 망가지는데 네. 가슴운동을 제가 한번 봐드려야 될것 같아요